인사를 드리게 <웃음> 되겠죠?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달의 주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입니다. <웃음> 어, 이렇게 저희의 두 번째 LIVE 방송이 시작되었는데요. <웃음> 예! 오늘 <웃음> 네. 어떠셨어요, 첫 방송? 아, 진짜. 진짜 두 번째. 아, 너무 떨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좋아했던. 오히려 잘 몰라서 좀덜 떨렸던 것 같기도 네, 한것 같기도, 거 같기도 거 하고 이제 알싸 님은저 제가 또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방송 정말 떨리기도 했고 그래도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지 않나요? 아 네, 맞아요. 저희 세트장도 되게 예뻤고. 네. 네. 저 처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뒤돌아서 이렇게 대기로 기타 칸장할 때.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맞아요. 다리가 <웃음> 아 그래서 되게 아이나나 나 지금 떨고 있나요? 아 맞아요 <웃음> 나 진짜. 나 지금 엄청 떨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떨렸어요. 아 그래서. 스텝 하나하나가 너무 떨려가지고 아, 저희가 걷는 스텝 많았는데 저 정말 할 때마다 시진이 발을 보는데 후드리들. 막 후들후들후들 막, 막 이러면서. <웃음> 그리고 아, 팬분들 너도 구워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아, 나는 맞아요. 아, 새벽부터 나와주셔서 네, 저희가 새벽에 이제 방송을, 녹화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팬분들도 같이 저희보다 어쩜 이렇게 보면 더일찍오셔서 같이 응원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어, 감사하습니다 진짜 감동 이행이 아, 예, 예. 어땠어요? 오늘 아, 네, 진짜 행복했어요 팬분들 다들 이렇게 같이 방송국에서 같이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웃음> <웃음> 너무 사랑해요 <웃음> <웃음> 자 한번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팬분들께서 딸린 게그 <웃음> 정도야 너무 예뻐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힘이 됐어요 그때 솔직히 저희가 거의 밤새고 왔는데도 진짜 힘이 안... 안 그러니까 힘이 힘이 지 않았어요. 네. 그냥 힘들지 진짜... 않았어요. 응원도 음 네, 너무 크게 해주시고 네. 정말 예쁘다. 음막 오늘이 막 레전드. 음 레전드 여신이야 날비 날고 왔어. 그 네, <웃음> 정말 아 너무 좋았습니다. <웃음> 그래서 오늘 진짜 팬미팅도 하고 음 이제 곧팬 사인회도 하고 정말 네. 지금 팬 사인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웃음> 알수없는 비밀 러브앤이블 앨범 첫 팬사인회 저희 뭔가 까만까. 지금 가할 때마다 되게 예뻐지지 않았네 맞아요 이번에 다들 진짜 예뻐졌어요 우리 희진이 V라인 보세요 우리 희진이 정말 열심히 아우 음, 정말 너무, 너무 예쁩니다 저희 음, 정말. 다들 열심히 이번에 다이어트를 했어요. 제 전체적으로 알쏭의 비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음. 비비 언니도 열심히 다이어사방으 리를 이제 졸업하셨어니 현진이도 진짜 다이어트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이번에 다 같이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해서 <웃음> 맞아, 맞아. 뭔가 더 여성스러워지지 않았나? 아,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정말, 정말. 우리 열여덟 살 맞아? 어 맞습니다. <웃음> 저희는 올해 방금 열락이는데 저는 네. 전 21살이에요. 저 성숙할 어... 약필요 필요성이 있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웃음> 아, 아이 실시간으로 막 계속 올라오고 어요 네. 지금 사과머리 졸업 축하하신다고. 아, <웃음> 졸업장 막 이렇게 말해주셔야 돼 <웃음> 맞아요. 비비언니, <비밀리> 사과머리 졸업장. <웃음> 이제 웨이브 가는 거예요. 지금 막... 와우. 현진, 진짜 예뻐. 현진이 맞아. 너무 예쁘고. 어. I love you. I love you. 어. 어. 벌써 하트가 1 2 0 0 0 개나 눌렸어요. 어?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저희도 아, 누를 아. 수 있죠? 아, 아 <웃음> 러분리도 같이, 막. 아, 네. 아, 진짜 우리도 같이 어. 누를 수 있네? 요 어. 뭐... 바보 몰랐죠. 어. 계속 아. 누르죠. 아, 아니야, 하트 채워지면 누를 수 있어. 아. 아. 방송... 네? 아, 이거. 정말 또... 재밌었는데 애교 한번만 해주세이아이렇게또 이거. 를제이또 애교 제일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시 이거. 이거. 거 해야 돼요? <웃음> <웃음> <웃음> 지금 애교하고 있어요 네네네 이거. 게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거 네요 지금 깨지 씨가 정말. 자, 이러다 저희 이게 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팬분들이 네. 네. 아, 네.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는. 아유. 네, 네, 네. 하트를 또 이렇게 눌러주 세이퍼 아, <웃음> 하트를 또 이렇게 네. 올라가라. <웃음> 아 근데 팬분들 정말 피곤하실 것 같아요. 네, 계속 팬미팅 때문 계속 막안 피곤하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음. 계속. 안녕하세요. 음. 지금 저희 이제 매니저님과 지금 스태프분들도 다 함께 밤을 새고 같이 있어주셔서 <웃음>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정말 네. 즐거웠습니다. 네. 네. 네, 정말 행복했어요. 맞아요. 진짜. 하지만 아직 안 끝났다는 거? 예. 편지 하가 남았죠. 예. <웃음> yeah. 편지할 때 편지할 때또 어떤 재밌는 일들이 힐링도 뭐. 받고 맞아요 힐링을 네. 받았어요. 편지 편지 너무 좋아요.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많이 어요 포토타임도 조금씩 하고 또, 댄스에 음. 할 때마다 비비언니 약간 한국어 능력이 점점 향상되는 것 같아서 어, 약간 그걸 보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웃음> 근데 왜 저희의 외국어 실력은 향상이 되지 않는 건지 아, <웃음> 아, 우리 희진이, 희진이는 일본어를 잘고요 현진이 현진어를 잘한다 아, 현진 한번 보여주세요 빰하하, 마 아, 아니 진짜 해 아, <웃음> 아, <진짜 헬스. 웃음> <웃음> 어디 사람이래요 어디? 현진나라. 현진나라. 현진나라. 어. 네. 하트로 또 얘기도 우고 어. 몇 개씩 올라가나요? 하나 올라가나요? 어, 2만 근데, 개를 돌파했습니다. 비비 언니는 어제도 팬사인회 했죠. 네. 아, <웃음> 처음 어, 어, 팬사인회 언니. 팬사인회. 안 떨어졌어요? 조금 긴장되지만 근데 옛날에 우리 다 같이 회사을 응, 많이 맞아요. 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응. 너무 좋아졌어요 음 응. 역시 응. 프로 프로 그쵸 프로야. 이제 언니 걱정되고 이래고 프로 같이 오프닝 막 이렇게 아니. 막 어떻게 말할지 응. 막 생각하고 어, 막 써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뭐전 응. 응. 응. 준비하고 회사 시작하면 응. 응. 다 얘기해야 돼요 준비가 철저한 여자입니다 정 여성스러운 언니 이렇게 둘다 철저한 그리고 약간 비비 언니 약간 킬링 포인트 저는 그 파트가 좋아하는데 혹시나 마시면 안 돼죠. 그아데 어 언니까지도 귀여워요. 그래저 아, 개인적으로 <웃음> 이 안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이 음... 안무가 처음 짜졌을 때같은 이거 좋아했어요 네. 언니 한번 보여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언니들 기우셔가지고 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안무나 구절 같은 거 있으신지 어. 뭐알수 있는 비비에서 참 방금 말했던 그 가사가 좋았어요 혹시나 맞으면 안 되죠 이 가사가 음. 너무 뭔가 음. 아 맞아요 맞아요 키진이랑 둘이 막 맞아요. 헉, 가사 맞아요 이 곡을 처음 받았을 때어이 가사 어, 너무 가사 막 누가 부를까 막 이랬는데 아. 비비 언니께서 음 단점 되셨습니다 근데 이거잘 소화해 주셨어요 아, 맞아요 안무 아, 무나뭐 이런 거요에 드는 안무 같은 게 있는지 요인 아, 맞아요. 거 맞아. 맞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 아, 서과요적 맞아요. 맞아요. 말저아요 아, 맞아요. 아, 맞요요 안무 선생님 <웃음> <있어요. 아마> <선생님이라>. 동선이 굉장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춤은? <웃음> 네, 네, <웃음> 과학적입니다 아 춤은 과학적 <웃음> 침대가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 희진이랑 비비언니가 거울처럼 이렇게 딱 나가거든요 음. 이게 정말 아주 예술 그래서 이제 또 비비언니가 사라지고 하스런이가 또 나타나고 이게 정말 아. 각도를 되맞춰야 된다 <웃음> 살짝이라도 틀어지면 이게 뒤톡말라였나 <웃음> 현진이 <뉴톡만이 웃음> <말나에 웃음> 정말 이렇게 숨어있습니다 수학적입니다 <웃음> 한 시간이 남았네요. 빨리 보고 싶은데 옷 입술들. <웃음> 자 시험 하루 남았는데 아 시험. 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에요. 내일 내일 시험이죠, 남 아직 시험이 좀 아, 오, 시험. <웃음> 있어요. 네아 시험이 아어요아 끝난 는데 투진이는 또 시험 끝나가지고. 끝난 당. 아, 잘 화이팅 <웃음> <맞죠>?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네, 잘 봤어요. <웃음> 얄밉 얄밉. <웃음> 그또 댓글을 읽어볼까요? 하트 눌러요 언니 하트! 하트가 찾았으면 하트를 누르니다 왜냐면 저희는 설마 누르면 어떻게 계속 이아 진짜? 아 여러 분눌러볼까되게또 폼메 아이고 지금 일 께서. 수도 있죠 일본에서도 응원하고 계시다고 아리가토고데이마스아 무케야! 이게 물케야를 불러달라고 그러시네요 오오 아 어, 그리고 되게 보면은 해외 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웃음> 정수리 방송이라고. 우리 정수 아. <웃음> 너무 아래하고 계셨나 봐요. 아, 맞아요. 아, 아, 아. 이렇게 또 카메라를 봐다 주시고. 아. 하트 3만. <웃음> 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눌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저희가 한 몇은 누른 거 같은데. <웃음> 100은 누른 거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이렇게 눌러 주시고. <웃음> 아알수 없는 비밀, 개인적으로. 어, 지금 좋아할 또뭐 되게 상반된 노래니까. 그쵸, 그쵸. 비슷한 노래가 아니다 보니까. 진짜 상반된. 되게 놀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음. 되게 저희 어머니는 들으시고, 소년소녀와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라고, 음. 이렇게 신비스럽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다라고도 하셔서 좋습니다. 오, 제가. 예. 그, 세트장도 음. 소년소녀 느낌. 현진이가 어, 그래서. 약간 새 날개처럼 이렇게. 꽃들이 응. 막 이렇게 있 네. 세트션도 아, 보고 싶었어요. 언니 네. 네. 인기가 있어서 혼자 혼자 솔로로, 상상해. 그런 등고 잘할 수 있습니다. 시켜만 주신다면 아, 네. 굉장히 잘할 수있어요 불러만 주시면 완벽한 라이브를 구성요수있습 <웃음> 이번 또 새로 들어온 노래, 그 비의 목소리 5 1대시에그 노래 어. 굉장히 어, 재밌게 아, 너무 좋게 들었어요 이제 2000년대 들을 수 있는 90년대 노래 아, 그렇죠, 어. 그렇죠. 2000년대생이 부르는 90년대 어? 노래 어. 이게 되게 막안 맞았었거든요 저는 그냥 맨날 보는 동생들이그고랬는데한 번씩 애들 이렇게 뭐, 뭐 적어줄 때 이제 생일은 아니까 앞에 적을랬는데 공공 뭐 땡땡땡땡 이렇게 되는거에요 봉고, <웃음> <내가 이러셨고>, 봉고. <웃음> 음. 아무래도 되게 느낌이 좀 훼달랐어요. 아무래도 제가 2000년생이다 음, 보니까 음. 전혀 솔직히 들어보지 못했던 노래 장르일 수도 있는데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되게 느낌이 좀 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알수 없는 비밀 분위기 자체가 되게 진짜 해보고 싶었던 컨셉이거든요. 적가 아, 뭔가 동화스러운 음. 분위기? 약간 그런 게 진짜. 해보고 또이것도 뮤직비디오 또 홍콩에서 찍었잖아요. 아... 재밌게 그때도 잘 찍었. 찍을... <목소리> 어이오 입고 찍었었어요. 맞아요, 유재야. <목소리> 이오디고 <입고>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목소리> 하면서. 아 비둘기 가 배드시. 하지만 사실 아까 팬미팅 때 비둘기가 일주일 <목소리> 오는 거야. 근데 아... 전 몰랐는데 어디시니까 아니? 뭐 이런 데못 해. 뭐 이런데. 당연히 빨리 날라가서 팬들 앞에서 정말. 도망갈 뻔했어요 <웃음> 비둘기 때문에 좀 멀리 갈 뻔했어요. 맞아요. 네또 <웃음> 댓글을 휘진 너무 예뻐 홍콩 오세요. 나중에 놀러 갈게요. 홍콩 말로 인사 한번. 나가호. <웃음> <웃음> <웃음>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 <웃음> 음, 아 너무 근데 저희들 칭찬은 저희가 이렇게 좀약가 부끄럽긴 하지만 이랑. 댓글을 이제 그러 연두님께서 우아한 요정님 같다 <웃음> 아, 정말 너무 극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약간 막해리포터나오는 도비요정 <웃음> 자 그리고 어, 미국에서도 이제 응원하고 계신다고 어, 지금 막이막 미국분도 계시고 막 터키 분도 계시고 영어가 굉장히 많네요 <웃음> 한번 읽어주세요 야토바인고아정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트레아아 네, 그래. 타고. 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고아아아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 팬분들이 들으면 아 얘는 되게 우리 애들이 이랬구나라는 이런 스토리 궁금하신 거 없나요? 음, 궁금하신 걸 해주면 지금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진짜 막 너무 많이 먹었네요. 어? 밥 먹었어? 저희한테 굉장히 밥, 밥, 밥을 굉장히 중요하게 돼. 저희 밥 이제 이거 끝나고 저녁을 먹을 예정이에요. 그렇짜 그렇죠. 갈치, 갈치, 갈치, 갈니가또 갈치. 갈치를 어릴 때 좋아했어가지고. 네? 갈치. 아니에요? <웃음> 아 세영이가 아, 아, 갈치 갈치 <웃음> 루트가 떨어졌나 뭔가. <웃음> <보다. 웃음> 너무 <웃음> 열심히 이거. <웃음> 같이 가... <하체> 열심히 <웃음> 눌러줘야 돼요. <웃음> 어 벌써 사0 2 0 0 0 4만 개가. 4만 개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연습 몇 시간 하냐고. 정말 음, 많이 할 때는 음. 정말 반나절 이상도 이렇게 준비를, 왜냐면, 어, 방송에서 이 팬분들 앞에서 완벽한 예, 모습을 예, 보여드려야 예, 되니까 예. 저희는 밤에 새서라도 연습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시켜서가 아니라 진짜로 저희가 새벽까지 연습하고 가야 좀 마음이 편해지는? 그렇지, 그리고 저희 이번에 저는 알 손을 비밀 무대하고 내려왔을 때도 지금 좋아해 그때 축방했을 때처럼 진짜 또 울컥했었어요. 혼자 울컥했어. 혼 울컥했어. 막 이러서 울면 안돼, 울면 안돼. 화장실에 가셨나, 말하는. 울지 마, 울지 마. 그런 울지 마. 그때처럼 또 울컥해가지고. 아, 아, 네. 아니 그거 아세요? 1 년에 한 번도 안 오면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실 대요 네, 그렇고요. <웃음> 현준이 도전해보시겠습니까? 아, 저 이미 테러했습니다. 아, 그냥. 아, 올해 올해봐요 아, 화장실에 올해. 혼자 울고 있었때가 있죠. 뭐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 방송 끝나고 그랬죠. 살짝 이제 마음에 음, 음, 아 있어요. 근데 그때 다들 약간 엔딩 이제 올라가기 전에 다들 약간 울컥했어. 뭐선배들다 음. <웃음> 계시고 우리끼리만 아, <웃음> 이런거 있고 뭐랄까 <웃음> <우>, 아, <막 웃음> 약간 리허설 할 때부터 뭔가 그냥 <웃음> 울컥 그냥 그렇죠. 이런 게있어요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들과 또막 뭐 녹음했고 막 저희 또 개인 뮤비랑 또 노래가 다 있잖아요. 막 그런 것도 생각 되게 많이 나고. 그렇죠. 아, 그 다이어트 재밌다. 이런 것도 <웃음> <웃음> <웃음> 다이어트는 <웃음> 아, 근데 지금 너무 예뻐져서 오늘 네, 희진 예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웃음> 아주 <웃음> <좀> 효과가 있네요 <웃음> 보게 좋습니다 아, <웃음> <굿>. <웃음> 아 네.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또좀 있으면 팬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또 그러면 팬사인의 준비를 하러 잠시 잠시? 팬사인의 준비를 하러 잠시, 잠시, 아, 잠시, 잠시. 잠시 떠났다가 팬사인회장에서 뵙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잔인가? 그렇죠. 맞아.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는 팬사인회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